오늘은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쉽게 들여보내줄 줄은 몰랐는데 응?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?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게뭐 그렇게까지 신중해야 할 일인가? 답변도 참 별나? 지라 <웃음> 님은 평소에 눈치가 되게 빠르면서 이상한 데선 둔하다니까 <웃음> 뭐하냐? 또뭐나 놀리려고 수작질하는 거지? <웃음> 전한 번도 지라 님을 놀린 적이 없다니까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점점 지란님이 절 좋아하게 될수록 단냄새도 더 진해져서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래? 자기가 뭐 뱀파이어라도 되나봐 자기가 뭐 뱀파이어라도 되나봐 네 맞아요 그리고 한입만 먹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니까 한입만 먹으면 안될까요? 지란님이 정말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걸 아, 알고 있었다고? 그것보다 허락하면 어떻게 되지? 아플까? 아니면... 아 몰라... 허락하는 거죠? 드란님 사실 저도 좋아해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친 모습도 숨기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약점들도 이외로 순진한 성마음도 그리고 지금부터 이몸 안에 흐르는 피마저도 전부 좋아질 거예요